울진군은 오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결혼과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어 미취업 중인 여성과 다양한 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울진군은 남성 취업 비율이 71%인데 비해 여성은 47%로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 취업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및 취업을 알선하여 지역의 취업난 해소와 가정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교육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인 요양보호사와 피부미용사 교육과 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인 실버인지 놀이 지도사 1급 과정과 스포츠 마사지 수료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여성취업지원센터 054-789-5418번이나 팩스공호사 789-8980번으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하며 교육은 4월 초부터 개강합니다. 김주돈 사회복지과장은 다양한 과정의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들이 많이 신청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